안녕하세요. 패션을 좋아하는 초보 유튜버 팻토예요. 인생 첫 스냅 촬영을 찍기로 했어요. 다닐 때 야외에서 스트릿 패션 한번 찍어 봤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막 사람들이 나만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사실은 안그런데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되게 얼음처럼 굳어 있어요 근데 요 스냅 촬영은 제가 카페에서 하기로 했는데 카페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찍어 볼게요 제가 갈 카페는 헤이든이라는 곳이에요. 기정에 1호점이 있는데 이번에 금정산에 2호점을 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해요. 여기 뷰가 정말 끝내줘요. 컨셉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할 만한 게 딱히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 옷을 입고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입고 촬영할 옷은 색깔은 같은데 톤은 다른 톤온톤 느낌으로 매치를 해봤어요. 상의는 진베이지, 하의는 연베이지 색상이에요. 이렇게 입으면 제 작은 키가 그나마 조금 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주 활용하는 스타일링 방법이기도 해요 이 셔츠는 심플하고 베이직해서 스타일링하기 되게 쉬워요 컬러만 잘 매치하면 슬랙스나 통바지 스커트 이렇게 아무데나 막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셔츠가 루즈한 핏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이 스커트는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데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스커트예요 심심하지 않게 여기 양쪽에 트임도 있어서 활동하기에 되게 편한 스커트예요 제가 입었을 땐 발목 정도까지 오는 길이에요 신발은 이 스판삭스 앵클부츠로 정했어요 사실 제 발목이 얇은 편은 아니라서 이거 잘못 신으면 발목이 엄청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롱한 스커트가 가려져 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.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부츠인데 여기 발뒤꿈치에 네모가 너무 센스 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요 네모가 이번 시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.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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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서 스냅 촬영이 끝이 났어요 사실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왜냐면 작가님 덕분인데요 작가님 소개를 10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미코코스네베김시영 작가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 제가 워낙 잘 나가가지고 아, 예.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네이버 블로그 야 이거 너무 벙만하다 다시 하자 미안해요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미 코코 스냅의 김시명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본 스냅 촬영인데도 무대 페토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사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작가님 인스타 주소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